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어? 영웅적인 존재다. 이거 영웅적인 존재로 활수호자를 한번 해봅시다. 오오. 아잘 붙는다. 영웅적인 존재의 수호자의 최대 단점은 지금 릴라이긴 한데요. 아, 닐라만 이번 판에 없었으면 좋겠네요. 헬수호자 하려면 수호자의 상징이 일단 두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체력, 비례, 보호막이니까, 음, 워모그도 있으면 좋겠네요. 방템 위주로 설계하면 될것 같습니다. 워모그를 만들면 안됩시다. 일상이지만 일단 사수호자. 아니 근데 뭔놈의소호자가 이렇게 안 나오지? 태워도 안 잡히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일단 워모가 하나 확정! 해볼까? 오! 고전압! 고전압 영웅적인 존재 이거 와 너무 좋습니다 전기로 지지는데 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의 상상 속의 그대 심지어 이런 암살자들, 고전압 맞으면 아주 좋아죽죠? 이거 치명타입으면 고전압이 터지는 건데 얘네 솔직히 이성장만 좀 하고 갑시다 아 이거 레오나랑 나서스 좀 이성 붙이고 싶었는데 와일이 안 뜨는 것이야 이셔 <웃음> 죽여! 나이스! 어! 와! 아니, 이거, 아, 이성 하나만 붙었으면 이겼을 텐데. 아, 이거는 태블망이죠? 난 아, 아이스 4원짜리. 아 근데 이거 자크는 되게 잘 뜨네요. 오, 생각해보니까 활짝게에 태블 나눠졌네? 어, 상관없죠? 아니, 근데 이 친구는 7렙인데 오래 판태졌네요 <웃음> 아니, 근데 레오나는 왜안 나오지? 이거 하나 더 넣읍시다 <웃음> 아 뒤에 안 쳐도 피 깎이는 것봐이 브라움은 일단 천천히 찾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여기서 리로를 돌릴 거라서 오. 이거 자크 삼성이 뜨겠는데요? 아 바다스 <웃음> 이거 누가 죽을려나? 그래도 나소스가 선타게팅 됐으니까 죽을 것 같네요. 아, 이거 싫은데?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 나날? 성타로 패 죽이기? 오, 자크가 뜰듯 하면서 안 뜨네요. 안 돼! 내가 육수호자였다면? 나이스. 아, 그래도 이제부터 좋습니다. 이 녀석아. 어, 뒤집게.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할수호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줘. 아! 일단, 템을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건 뭐야? <웃음> 별상점 열렸는데요? 그냥 칠레 가서 리로를 칠까요? 육수호자도 받을 겸 오! 질 반했네요? 문두어 동강님도 재밌긴 한데 암살자 <웃음> <줄> <웃음> 날라와서 다 지져지는 것봐 아니 근데 이게 옐라가 진짜 날라다닌단 말이죠 쉴드가 있으면 얘가 날라다녀서 근데 날라다니고 쩍짝쩍하다가 죽지 않을까요? 찢어주기. 찢어줄기. <웃음> 안 돼, 이 녀석아. 어,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이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 자, 브라우메 보여주마. 오, 오목 하나 더 하고, 자고일에다가 도장 하나 주면, 예 치크로, 상타 때리기. 아, 여기는 무슨, 호병대 상징이 세 개가 있네요? 아, 근데, 피부건 이거 맞아? 이이진밀랑좀 다른가? <웃음> 아 이거 닐라 쉴드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데 고전압도 있으니까 어어 어, 잠시만 그 죽어 급 뿌야 죽어 근데 <웃음> <급부야, 죽어. 웃음> 아어 나이스 <웃음> 지저지는 거 쎄. 쎄다, 쎄다. 쉴드 아직 남아있다. 죽어, 자식들아. 아이 뭐, 근거리만 있어도 원거리 애들이 그냥 살살 넘네요, 이거. 와, 자크 딜량 8000. 어, 나이스. 어, 스태핑 뭐야, 이거? 근데 이것도 엄청 좋은 거 같은데? 다이아몬드 손으로 버지질 수 있잖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뭐, 거의. 무조건 죽는 것 같으니까. 오! 오! 근데 이거 태불망이랑 어차피 계속 뒤져져서 상관없는데? 히드, 나이스! <웃음> 야, 마 어디 <어딜> 덤벼? <웃음> 아, 네, 죽으시고. 아니, 나서스 이거 살아남아서. 아, 잠깐만, 얘 살았잖아? 나서스 살아남아서 딜 넣은 거 보세요, 이거 뭐야? <웃음> 하면서 버틴다 아니 근데 라칸도 안 뜨고 이거 쓰는데는 없는데? 이다스도 일단 집어넣을까요? 언젠가는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애들이 너무 많이 주었네 아니 나 자크 삼성으로만 끝내긴 아쉬운데 너무 여기 다시 만난 원두 어둠강림 이거 안 살자 <웃음> 어떻게 버틸 건데 고전압에 <웃음> 나이스 아 레오나 죽지 마아곧나오니다 나이스 레오나도 방금 좀 버텨줬죠 물리질도 은근히 넣고 있습니다 음, 보이? 보이는 8렙을 갈수 있으면 먹고 싶기 때문에 애들 피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나와라 브라운은 하나 남먹고 이거를 이제 피바라기를 음, 브라운을 줄까요? 진다 찢어진다 찢어진다 아, 아비아 근데 진짜 애들 다들 체력봐 이거 끝나겠는데? 이거, 바닥 한번 치겠습니다. 브라움한테 그냥 써버리고. 이거 다 띄울 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이거 빼는 거 까먹었다. 그래도, 괜찮다. 누구든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오, 빼복하는 것 봐. 어머, 그럼 어떨 건데, 너? <웃음> 빼복 가지고 안 돼. 네, 또 보내주고요. 나이스. 어, 레오나도 하나. 나 이거 여기 졌는데? 여기 졌으니까. 이번에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지을 자신이 있다. 제발. <웃음> 제발, 락칸까지만 삼성. <한번. 웃음> 아니, 근데 락칸 템왜 이렇게 잘 들어갔어? 안 그래도 되는데? 어? 이거 이기는데? 근데, 얘들아. 저도저 <웃음> 줘, 저 줘. <웃음> 아. 아니. 아, 이거. 이긴거 같은데? <웃음> 어? 아니다! 졌다! 나이스! 아 일단 삼성 뛰었습니다. 이렇 하고 짜잔! 자 아, 삼성이 세. 요힐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뭔가 쎄진것 같은데? 까 보다 더세게지 는데 아니 네, <웃음> 아 이제 쉴드 락한 쉴드 못뚫 습니다. 자, 보내 주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압의 수호자 영웅 적인 존 재로 1등했 습니다.